왕이신 주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었습니다. 아들께서는 사탄에게 메여있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보혈을 신부값으로 지불하시고 주에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하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하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하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들의 신부와 그 신부를 데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신부도 아비 집을 잊어버립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부가 되어 엘리에 세를 따라오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죄에서 빠져나온 자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부의 원래 집은 세상의 주인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사탄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신부도 죄의 고향을 잊어버립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은 라반을 떠나려 합니다. 참교회가 천일매들을 낳자마자 야곱은 라반을 떠나려 합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라엘은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반은 사탄을, 야곱의 고향은 하늘을,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오자 신랑께서 신부를 데리고 사탄으로부터 탈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부활 변화하므로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어 사탄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신부는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셉, 곧 천일매들이 부활 변화하기 전에 신부는 음부, 곧 하데스를 벗어나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이 검은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부활 변화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 바로에게서 벗어나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 홍해를 통과한 자들과 똑같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를 와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